안녕하십니까 초롱소장방희선입니다 오늘은 매주 화요일 올려드리는 책 리뷰 시간인데요. 여름 이렇게 휴가철에 사실은 책을 한 권씩 들고 휴가를 간그 장소에서 짬짬이 책을 읽고 오는 그런 경우가 저는 꽤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읽는 그 책은 정말 내 자신을 힐링하게 하는 그런 독서 시간이었어요. 었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한 달에 최소 한 권은 매주 한 달에 네번에 걸쳐서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오늘은 지성의돈 되는 부동산 1인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벌써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리뷰를 해드렸었고요. 오늘은 그세 번째 시간으로 법인의 투자법은 어떻게 다를까 하는 제목으로 오늘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어, 여기 보시면 순서가 법인의 투자법은 어떻게 다를까. 그첫 번째 순서로 법인으로 부동산 매입을 하기. 부동산을 사고요. 그 다음에 사기 위해서 두 번째 부, 법인의 이름으로 대출받기. 자금이 모자라니 지렛대 효과로 대출도 이용을 하고요. 세 번째 부동산 임대하기. 이제 구입한 부동산을 재테크가 될수 있도록 뭔가 수익사업을 해야 되겠죠. 임대하기. 네 번째는 법인으로 부동산 매도하기. 그리고 다섯 번째는 법인에게는 손해보는 것도 전략이다. 요런 제목으로 또 한번 살펴봐 드릴 거고요. 그럼 여섯 번째는 법인의 돈을 꼭 가져와야만 하는가. 가져온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져올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 첫 번째, 법인으로 부동산 매입하기. 부동산 매입하는 방법은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명의변경 특약을 활용하는 을 방법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어, 명의 변경 특약을 활용할 때는 처음 살 때는 이제 개인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쓰고 그러다가 한 달이나 두달 뒤에 잔금을 칠 때는 어, 명의를 법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법인 이름으로 바꿔서 계약서를 바꾸자고 하면 보통의 매도인들은 잘 응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미리 계약서를 쓸 때부터 잔금을 칠 때는 어, 이렇게 제가 이렇게 1인 법인을 차렸는데 그 법인 명의로 잔금을 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미리 확답을 받아서 특약을 넣어놓으면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그건 어렵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살때 조심해야 될것 중에 또 하나가 우리가 보통 개인의 이제 이름으로 법인은 괜찮은데 법인 차리기 전에 개인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할때 어, 6개월, 부가세 그 과세 기간이 6개월이 이제 한 개의 그 과세 기간인데, 그 안에 한 건을 매수하고, 그 다음에 두 건을 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아, 이 사람은 그냥 업으로 이거를 부동산을 사고 파는구나. 그래서 부동산 매매 사업을 하는구나. 라고 간주를 해버린대요. 이게 꼭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이럴, 이렇다라고 추측을 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담당 세무서마다 다르고, 또그 담당자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통상 이렇게 될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간주매매 사업자로 만약에 직업이 되어버리면, 개인의 이름일 때 이렇게 직업이 되어버리면, 부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걸 업으로 하니까. 부가세가 10%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가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매매 사업자로 간주가 돼도 또 비켜가려고 하면 85제곱미터 이하를 하면 그걸 비켜간다고 라또 하네요. 그 부동산 법인 이름으로 이렇게 매입을 할 때는 명의 변경을 법인으로 할수 있다는 걸 넣고 그 변경 특약을 잘 활용하라는 내용 그리고 간주 매매 사업자가 되지 않도록 법인으로 부동산을 사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법인으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활용을 또 해야 될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어 먼저 대출을 일으키고 그 대출을 일으킨 그 돈을 그 대출을 일으켜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세를 놓겠죠. 그럼 전세금을 받아서 앞에 선순위 대출을 상환을 하는 자, 그런 방법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을 받을 그 기관을 선정을 할 때는, 금리 뭐 0. 몇 프로 높다, 낮다, 이거 따지기 보다는, 대출 한도를 가장 많이 해주는 그런 곳을 잘 찾아가 선정을 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또 실려 있습니다. 제1금융권만 보지 마시고 제2금융권까지 이책 저자는 대출상담사 명함을 거의 300개를 폰에 저장을 해서 자금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문자를 다 날리신대요. 그럼 그 중에 가장 답이 빨리 오는 그런 분하고 상담을 해서 한도를 또 가장 많이 해주는 그런 분과 진행을 한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라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대출을 이용할 때는 음 중도 상환 수수료가 또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니까 한도가 많이 나오는지 점검해 보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중간에 팔게 되면 또 대출을 갚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럴 때 중도 상환 수수료 한번 점검해 놔 놓고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세 차익이 이렇게 이미 전세를 놨는데 10억짜리 집을 7억에 전세를 놨는데 향후에 15억이 됐다. 그럴 때는 전세권자가 우선 순위에 들어가 있고 그 후순위로 또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대출을 활용해서 또 다른 데 투자를 하는 그런 기법들이 이 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대출 받을 때는 한도를 가장 많이 해주는 곳에 그 다음에 전세를 당연히 놓을 텐데 먼저 대출을 해서 전세 놓고 상환하는 방법 선순위 전세금 대출을 내고 그 이후에 대출이 올라갔을 때 후순위로 추가 대출 내는 방법 그런 걸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출을 내서 잔금을 치고 이제 소유를 법인 명의로 했을 경우에는 임대를 보통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세입자들이 사실은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그런 집이나 뭐 이런 주택에 세를 들어오는 걸 굉장히 꺼려한대요. 그렇대요. 어, 그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때 이제 내편이 되어주는 그런 중개사 분을 잘좀 미리 설득을 해놔놓으면 또 굉장히 유리하게 계약을 할수 있다라고 이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개인이나 그냥 이 법인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어, 세금 때문에 부동산 1인 법인을 차리셨고, 그 모든 책임은 요 대표 되시는 사장님이 다 치실 겁니다. 그러니까 별 차이 없습니다. 요렇게 한마디 정도만 추가를 중개사님이 임차인을 설득하는데 해주셔도 별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대요. 근데 아무 얘기 없이 바로 그냥 임대인이 법인입니다 하면, 뭐, 나중 되면 뭐, 법인에서 뭐,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걱정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임차인이 돼서 법인이 세를 놓는 그런 아파트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런 경우라고 하면 어 대표이사가 요 주택에 대한 모든 전세 관련된 이 모든 책임을 다 진다라는 대표이사가 개인의 자격으로 책임을 다 진다라는 그런 특약을 한줄또 추가해 놓으면 그 연대보증의 역할을 또 한다는 거죠. 그 계약서가. 그런 한번 또. 장금 장치를 하고 진행을 하면 좋다는 내용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순서로 나와 있는 게 법인으로, 어, 부동산을 임대를 할 경우에, 어, 혜택을 보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법인으로 이제 세금을 혜택을 보는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어, 취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법인세, 법인추가가세, 종합부동산세를 개인처럼 거의 다 비슷하게 이제 혜택을 다 보는데 어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했을 때 먼저 취득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잠깐만요. 어, 최초 분양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주택의 크기에 따라서 40제곱미터 이하와 40에서 60사이 그 다음에 60에서 85사이, 85초가 이렇게 가 분양받는 그게 틀려요. 요거는 요 책자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캡처해서 가져다 놓은 거거든요. 어, 취득세는 대신 과밀 억제 권역 안에 있으면 보통은 중과가 되는데 어, 요 크기가 요렇게 작을 경우에는 또 중과에서 배세가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음? 임대사업을 등록을 하면 크기 상관없이 다 배제가 된다는 그런 뜻이네요. 임대사업을 등록을 하면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득세는 거의 3배 정도의 수치로 중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요 크기에 따라서 50%가 감면이 되기도 하고 4년 단기 단기 임대로 등록을 했을 때는 8년 중공공을 등록했을 때는 40이하는 면제가 되고 60까지는 40 이상 60까지는 75% 감면 그리고 60에서 85는 8년짜리 중공공은 50% 감면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최근에 뭐 신문에도 한번 났더라고요 지금 법에 올라가 있는 게 1호 이상 이렇게 임대를 할 때도 이게 적용이 된다라고. 막뭐 신문에 나와 있었는데 법에 그게 통과가 안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2호 이상 임대시에만 적용이 됩니다 2호 이상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집안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뭘 세를 주고 어 나는 그냥 전세를 산다 그리고 임대사업 등록을 했다 그럴 때는 해당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2호 이상 임대시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취득세 아까 요 부분도 200만원 이상 초과 할 때는 85% 까지만 감면이 되고 그리고 20% 이상 이번 항목이 어느 거냐면요. 이번은 60에서 85 제곱미터 요 사이. 요거는 20% 이상 임대 시에만 요 크기는 50% 이상 취득세 감면이 되고 어, 60 이하까지는 어 요렇게 2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85%까지만 요게 할인이 되는 그런 면제를 받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아까 부분은 어 4년과 8년이 서로 다른데 8년 중공공 경우에는 등치가 아주 작은 40 이하는 면제인데 60에서 85까지는 50%까지만 감면이 되고 85 초과할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 법인세는 4년 단기 임대는 30% 감면 8년 중공공은 75% 감면이 85제곱미터 이하까지 적용이 되는데 임대계실 현재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요 법인세 감면은 요 감면 요거는. 6억 이하 기준시가 6억 이하 이게 굉장히 큰 기준이 되어버렸죠. 6억 이하가 그 다음에 법인 추가가세는 요게또 법인을 언제 등록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이렇게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중공공 임대로 8년 이상 임대 시에 법인 추가 과세가 면제가 되는데 요 역시 법인 추가 과세와 부동산 종합 종합 부동산세 역시 임대 개실 현재 요둘다 6억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소형 소장이 있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3억 이하여야 합니다. 요게 해당되는 게. 그러니까 합산 종부세 합산 배세되고 하는 요런 부분들이 중공공 임대로 8년 이상 등록을 해도 가액이 충족이 돼야지만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세금에 대한 내용 부분들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제이 임대사업을 쭉 하다가 부동산을 매도해야 될 일이 이제 있겠죠. 언젠가는. 그럴 때 부동산 매도를 할 때는 건물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기를 하지 않으면 별도 명기 없으면 부가세는 매매가에 포함이 된 걸로 봅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피하려면 85 이하만 매입을 하면 부가세가 안 붙겠죠. 부가세는 언제 부가, 건물분에,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가 부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임대사업자나 매매사업자, 법인, 모두에게 이 부가세가 다 부담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도할 때 부가세 정말 주의해야 되겠죠. 피하려면 어떻게 해? 85 이하를 사고 팔면 부가세로부터 자유롭다는 내용입니다. 계약세 포함 안하면 별도 명계 안하면 포함되는 걸로 통상 본다 라고 되어 있고요 어, 법인에게 이제 손해보는 것도 전략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책에 나오는데 비사업용 주택을 양도할 때는 법인 추가가세가 10% 외에 나머지는 이제 다 법인세가 되겠죠 만약에 어, 10년간 요법인에 손해보는 것을 2월 결손금을 공제를 적용해서 해주는데 어, 2019년 올해부터는 총 수익 금액의 60%까지만 적용을 해준대요. 그 만약에 1억 수익이 났다라고 가정을 하면 1,000만 원, 1억의 10%인 1,000만 원은 법인 추가 가세가 적용이 될 거고 그럼 9,000만 원 수익 중에서 운영비가 만약에 1억 2천이라고 가정을 하면 실제로는 9천 수익인데 법인세 이제 낼 부분이 운영비 1억 2천을 빼고 나면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결손 처리가 된 거죠. 요 3천만 원을 10년간 이제 그 다음 회기로 넘겨서 만약에 이익이 났다라고 하면 그 이익에서 만큼을 차감을 하고 나머지를 이제 과세표준으로 잡는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이 그의 손실로 끝이 안 나고 10년 동안은 계속 넘겨가면서 손실을 떨어낼 수 있다는 라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죠 저런 게.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명의로 모든 부동산이나 이런 걸다 넘기고 나서 법인이 그 부동산을 매도를 하고 나면 수익이 생겼겠죠. 근데 그 수익을 이제 내가 가져다가 쓰고 싶잖아요. 그럴 때 돈을 꼭 가져와야만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의가 돼 있습니다. 어 법인 명의 돼 있는 걸 내가 가져오려면 보통은 배당 그 기준으로 가져오고 그럼 그 배당분에 대해서는 또 어, 세금을 내지 않느냐. 15.4%씩, 뭐, 다 세금을 내던데, 종수세 합산도 되고, 막 이렇던데, 그거 괜찮으냐. 그래서 법인 못 차리겠다. 어,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세무사님한테 상담을 하면, 보통 그 배당세 막, 배당받는 그 부분이 나중에 결국도 세금에 보태지기 때문에, 막, 큰 실익이 없다. 그래서 법인 차리지 마라. 이렇게 실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월급을 책정을 한다는 거죠. 월급 책정을딱 해가지고 여기에 월급만큼은 비용으로 떨고 그리고 직장인이 이제 그 종소세를 신고를 또 해야 되겠죠. 월급을 가져왔으니까 그럴 때는 세율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세율만큼은 작, 작은 금액이니까 종소세도 내고 그리고 개인적 지출 외에 모든 활동비는 법인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요 법인의 통장에서 돈을 지출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돈을 가져오는 게 되고 아, 그러고, 이제 그러면 모든 법인 카드로 아무거나 다 떨어도 되느냐? 이랬더니, 법인은 비용의 공제폭이 굉장히 사실은 넓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비용의 폭을 그냥 법인 통장에서 바로 지출되도록 하는 거죠. 개인의 명의로 가져와서 쓰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써야 될 돈은 개인 월급으로 책정해서 내 통장으로 옮겨다 놓고 그걸로 결제를 하고 나머지는 법인 통장에 그대로 두고 법인 카드를 쓰면서 비용을 떨어 나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비용 공제폭이 넓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냥 임의로 돈 가져온다고 그걸 가지급금 처리를 예사로 하고 그 다음에 법인 명의로 뭘 살려고 하는데 자본금이 현재 천만원밖에 안돼 있을 경우에 대표가 그냥 9천만원씩 가지급금을 가수금을 넣어서 1억짜리 를 뭔가를 샀다 자본금 천만원 밖에 안될 때 이제 그렇게 이제 자꾸 놓고 보면 그게 바로 세무조사의 빌미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가수금을 많이 넣으면 법인 자체가 부실해서 자꾸 가수금을 넣는 걸로 보게 되고 또 가지급금을 이제 계속 뭐 무조건 자꾸 끄집어내가고 제대로 소명을 안하게 될 경우에 이제 그게 공금행령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가지급금을 가져간 그 부분에 대해서 또뭐 이자에 대한 그것도 내야 되고 하는 그런 소소한 부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가지급금과 수금을 처리를 하지 말고 그렇게 꼭 해야 될 경우에는 또 세무사와 상담을 해서 처리를 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오늘은 책만 그동안, 원래는 책만 제가 쭉 넘기면서 리뷰를 해드렸었어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넘기면서.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 길을 좀그대가 듣지 않으면 지나가버리보나 무슨 뭔 얘기 하는 거야? 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파워포인트로 이책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가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해봐드렸습니다. 어느 게 나은지는 모르겠네요. 이러든 저러든 저는 이 책을 제대로 정독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을 이렇게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